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서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8월 5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 벌써 내일모레 9월이네요, 그죠 아, 9월이면 당장.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 주식시장에 참 계절 선물이 없네요. 그죠? <웃음> 계절 선물이 없고, <웃음> 네, 그런 것 어, 같습니다. 지난 주에 폭삭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 데드캡 <웃음> 바운서라는 말을 한번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 마치 데드캡 바운서가 아닌가, 죽어가던 고양이가 팔짝 뛰다가 다시 완전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그렇기도 하고 또뭐 큰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베어메켓 랠리가 이제 뭐 음.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이라든지 음.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 예. 얘기를 했는데, 관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예, 의장이 예. 예,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하는데, 음. 뭐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예, 예. 그런데 파월의 입을 <웃음> 좀 믿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결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무난하게 안 지나가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펀치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네, 네, 네. 파월 펀치 한 방에 일단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네, 네. 예, 종료된 이후에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 밤제 어, 11시 예. 정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 영향을 안 미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당연히 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안 좋았는데, 지난주, 어, 오랜만에, 그, 폭락을 한 거죠. 음. S&P 500은 마이너스 3.37, 예.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하루, 하루에 빠진 예. 게,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3.94가 음. 빠졌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어쩌, 제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음. 어쩌면은, 좀 불안불안했던 음. 부분을, 한꺼번에 시원하게 목욕한 느낌이 오히려, 아, 뭐 오히려 있지 좀, 않을까. 오히려 뭐. 또 그렇게 해석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웃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투자 심리 상으로는. 여기 어떤 면에서 최근에 보면 네. 마이너스 3.37 S&P 500 나스닥 3.94 마이너스 이런 기준은 한 일주일 정도 네네. 이 정도 기준 같은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네네. 지난주 금요일 하루치라 네. 말이죠. 근데 그다음엔 또뭘 봐야 되냐면 저희가 음. 여기 자료상은 S&P 500 하고 나스닥만 음. 표시를 했는데. 네. 예, 많이 안 움직이는 다우 지수도 3% 넘게 빠졌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음. 다 시장을 불안하게 어. 보고 있다. 이런 걸이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전체. 앞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애플 주가도 기존의 애플은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였는데 많이 네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이제 이야기였어요, 애플이 그죠? 아무래도 전 세계의 시가총에뭐 음. 1위 기업이 거의 뭐, 아랑아가 예, 예, 예. 있으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1위는 <웃음>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애플은 이제 떨어질 때 보면은 지수에 비해서 보통 예. 방어력을 가지고 예.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애플도 지수만큼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 어, 당분간 시장이 만만치 않겠구나. 예. 뭐 이런 걸어 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요즘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아,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고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뭐 중국 등등을 비롯한 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수입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것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한율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8월 이제 산업 동향과 수출 실적 하고 음. 무역 수지하고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수출 실적과 관련돼서는 늘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경제 동향을 보는 5대 지표 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음. 보, 보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동안 평가를 해 왔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즉 수출 증가량이 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음.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 아직 아 경제가 수축 국면은 아니구나 음. 이런 판단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실적보다는 음. 무역 수지가 중요하겠죠. 예. 왜냐면 지금 1,300원을 넘는 환율이 굉장히 부담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이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도, 음, 이제, 무역 음, 그 적자가 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4개월 연속도 무역 적자가, 이, 음, 아, 음, 저 일어난 상황에서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제 무역 적자가 되는 상황인데, 음, 아무래도, 어, 적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이 자체의 영향보다는, 음, 음, 이제, 환율과 관련된 영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을 아주 골고루 다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한국의 수출의 증가 추세가 네. 그런 실적들이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 구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한국 국내 시장 또 주식 입장에서는. 또, 우리 살림이 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무역 수지가 어떠냐, 이것들이 또 내부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결과적으로 다안 좋고 있는. 안 좋은 쪽으로 현재는 이제 갈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수출 실적도 아마, 아마 팔월도 예. 나쁘진 않을 텐데, 이제 더또 요즘 많이 보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증가율 추세, 율 자체가 예. 아, 이제 수출은 늘어났을 텐데, 유율 예. 자체가 이제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가지고도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좀안 좋을 수도 예. 있다는 뜻이죠. 예. 요즘 자막에 있는 것처럼, 뭐, 고용,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최근에 네네. 뭐, CPI, 뭐,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은 조금 개선되는 듯하게 표는, 수치는 나오는데, 그닥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먼저 언급할 게, 독일의 이제 물가지수인데, 이게 음. 현지 시간으로, 독일 예. 시간으로 30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예. 왜 독일 CPI가 중요하자면, 두세 개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독일이 그, 가스라든지, 음. 원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물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수입 물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현재 독일 그, 어, 물가 지수가 지난달, 지난번에는 7.5%가 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가 넘을 거란 얘기가 어.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것은 자그마치 언제냐면은 1951년 음. 이후 최고치예요. 예, 최근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다가 풀었다 그거 이거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웃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예. 어, 이제 독일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10%가 넘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어 유로존에서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럽 전체가 아 어쩌면은 경기 후퇴로 음. 미국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유럽 경제가 침체로 간다면은 예. 조금은 뭐, 조금이라면 굉장히 좀, 글로벌 경제 영향이 크지죠 글로벌 경제 미국, 유럽, 예. 중국, 이렇게 예. 이제 크게 세 그렇죠. 가지 존으로 보면, 그 그렇죠. 중에 유럽 존이 크게 침체, 그동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면 그렇죠.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의 어떠한 금리 정책이나 음. 이런 것과 물 맞물린 거 맞물리고 음, 그다음에 음. 안전자산 선호심리 때문에 이제 달러화가 강하다고 하지만 예, 또한 측면에는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약하기 예. 때문에 달러화가 음. 좀 강한 거거든요 그럼 독일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유로와 가치는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예, 예. 있고, 이건또 달러와 같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또 한국에도 여전히 불리하죠.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 중요하고. 예. 자,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 주목 저렇게 이제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한율이 계속 안 좋고 한데, 네네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몇주 연속 계속 지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가 음. 7월 이제 이후에 예. 지금까지 대략, 토탈로 해서 한 5주 정도. 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 한국 조식이 너무 싸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외국인이 음. 5조 정도 들어왔는데, 가장 큰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어, 절대적으로 싸다. 싸다. 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뭐냐면은, 환율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음. 우리나라의 원화 베이스의 그것보다도, 어, 달러로 치환한 한국 주시장의 가격인데, 에, 절대적으로 싸다. 음. 어, 많이 떨어졌다. 음. 또,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싼데, 이게 진짜 싸냐. 이것은 음. 또 그것을 따지는 건 밸류에이션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수익가치에 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그게 음. 이제 PER, PBR인데 또 그걸 달러베이스로 한 PER, PBR도 역시 싸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게 가장 큰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환율이 오를 때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정설인데 예.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이 최근에 한 이제 5주 정도 음. 들어온 것이 다 환율이 1,300원에서 계속해서 환율도 원화가 저점을 계속, 워낙 음. 같이 저점을 계속 이어가는 순간에 계속 그렇군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측면을 본다면. 한 차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그렇죠, 생각.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는 그렇게 우리가 음.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결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베어메켓 랠리가 끝났 거죠. 랠리가 음. 끝나서 숨그러기인 장세에 파월의 말펀치가 한번 왔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 박스권으로 음. 갈 가능성이 많겠죠. 예.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음. 그렇다고 딱히 또어 하락을 할 음. 요인도 또 많지도 않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두 가지의 박스권 장세인데 과거에 박스권 장세가 한두 번 있었겠어요. 음. 우리나라는 늘뭐 박스권 장세라고 음. 얘기를 했었으니까 박스권 장세일 때 어느 게 수익률이 좋았냐를 조사한 자료들이 음.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은좀 음. 어려운 얘기인데, 음. 두 분기 연속, 주당 순익이 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야, 그 어렵다. 어렵죠. <웃음> 예. 에, 그러한 걸 찾아본다면, 음.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수익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원사이드하게 그한 예. 기업들이 수익이 좋았다고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단서가 하나 붙더라고요. 4분기 음. 연속 좋은 기업. 음. 본 오히려 음. 주가는 또 빠졌어요. 음, 그걸 그러니까 가지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던 그렇죠, 기업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제일 좋은 건 지난 분기. 예,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서 예. 셀렉션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박스권 장세라고 가정을해서 투자되려고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예. 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자,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박스권 장세에 주도하는 것은 파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월인데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한 이슈입니다. 파월이 그제의재선 미팅에서 의 8분짜리 아주 짧은 연설에서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겁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월의 입이 입방정이다 네네. 실수했다는 말도 있고 파월의 어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디쇼 파월의 실수라는 제목을 달고 어떤 뜻이죠 이게 이제 어, 파월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8분여에 걸친 굉장히 짧은 네.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 미국의 FED 의장들의 음. 한 것에 비하면은 3분의 1 수준의 네. 시간이었고 파월 의장의 작년 잭슨을 미팅에서의 연설 시간보다도 반 정도뿐이 안 됐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내 연설, 지난번 작년에 파월장의 음.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니네들의 내 말을 곡해를 해서 빠르게 해석을 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해석에 여지는 주지를 않겠다. 음. 팩트를 이말 이대로만 어, 음. 저기 인용을 해라 예. 했는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음. 위해서는 성장률이 훼손되는 것도 음. 감사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 바꾸고 말하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물가부터 작겠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예. 후퇴하더라도 예. 물가부터 작겠다. 적자가 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또 연설 시간의 상당 부분을 1980년도의 볼커 의장 얘기를 음, 꺼내요. 그때 엄청나게 금리를 팍팍 올렸던 그렇죠. 그때죠. 예. 그때죠.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대에는 금리 정책을 들쭉날쭉하게 해서. 음. 어, 시장이 나쁜 신호를 주다 보니까 예. 1970년대 그 유명한 음. 스탱플레이션이 왔다. 음, 그런데 볼커는 확실하게 시장에 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금리를 꾸준히 올렸다. 예. 그것이, 그것이 1982년부터 1987년 음. 블랙 먼데이가 올 때까지 음. 굉장한 장기간의 주식시장의 예. 상승을 견인했다. 음. 그러기 때문에 나도, 나도 어, 여기서 볼코를 따를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구간만 이겨낸다면, 음. 82년부터 87년까지 대호황을 음. 여러분도 맞이할 수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크게 보면, 뭐, 좋게 듣기, 들리기도 한다, 그죠? 예, 이 기간을 좀 침내하다가 그렇죠. 계속 주가는 떨어질 수 있으나 조금 더.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좀 사두자. 사두면 나중에는 길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도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있 네, 이제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장 겪고 당장 <웃음> 내 재산이 해손되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조금은 음. 어, 힘들겠죠. 이 거래는 확신도 조금 흔들릴 수 그렇죠. 있고. 그런게있렇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파월은또 바뀐 게 없다. 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바뀐 게 없다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거냐면은. 파월은 네. 그렇게 이번에 짧게 말하겠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네. 그 맥락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뀐 게 없다라는 맥락하고 같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바뀐 게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내가 인플레이션 잡고 성장도 해소하는 것도 감수하겠다이 음. 얘기를 했는데 또 후반에 가서는 음. 당장에 그 금리 결정 있잖아요. 이제 9월 예. FMC 회의가 예. 열리잖아요. 예. 9월 회의 결정은 들어오는 총체적인 데이터와 진화하는 전망에 달려 있다, 음, 이렇게 했어요. 음, 음, 음.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약간 있는 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2년 물 금리가 초반에는 음. 쭉 오르다가 예. 이 발언을 하면서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예.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예. 처음에는 9월 FMC 회에서 0.75가 음.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후반에 가서 쭉 떨어지면서 아, 이말 듣고 0.5%로 음. 올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식으로 <웃음> 그러니까 이 말은 파월은 바뀐 게 없다 이 뜻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 이 해석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 파월은 이제 바뀐 게 없다고 또 해석을 하는 이유 예.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개인소비지출, PC 음.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물가지수가 이제 파월 의장이 10시에, 미국 시간을 10시에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음. 연설을 했는데 9시에 PC 예.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아, 예. 발표되는 게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향쪽으로 나온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소위 말해서 선제적으로 가이던스를 예. 주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에 음. 의존하겠다는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버렸단 예.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9월 2일 이제 이번 주말이죠. 이번 음. 주 주말에 미국의 이제 P C P I 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아 저기 고용 지표가 예. 나오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13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C P I 도 예. 지금 안 좋게 나올 것을 예견이 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파월은 거기다 대고 총체적인 데이터 진화는 음. 전망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또 음. 후반에 해버리니까 어 파월은. 어,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겠다는데. 8분 연설의 네. 대부분은 확실히 잡겠다. 성장의 훼손들로. 네.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해놓고는 예, 예. 끝부분에 가서 그렇지만 또 종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여지를 남긴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파월이 이제 그 지난번에 음. 얘기인데 파월이 지금 뭔가, 어, 상황판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파월의 실수라는 우리가 한 얘기를 담은 건데, 예. 어떤 뜻에서 그게 뭐냐면은, 거죠? 이제, 주식 현재 그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포지션, 포지션 상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에서 100분이 중에 있는데, 음. 100%를 채울 만큼 다 채웠느냐, 예. 아니면, 어, 다 팔고 있느냐, 음. 많이 팔고 있느냐, 근데, 10분이 현재 있는 거죠. 아, 그러면 10분이 있다는 것은, 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90 그렇죠. 이해할 그렇죠. 수 그렇죠. 거죠. 90%다. 이렇게 이야기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약세를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음. 있다. 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림자 금리, 금리라 섀도, 우레이츠가 예.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현재 금리가 예. 2 5예요 예. 2.5% 미국의 그그 정책금리가 있지 않을 그뿐 네. 그 FOMC에서 네. 결정하는 2.5%인데 네. 2.25에서 2.5 사이인데 2.5%인데 이 그림자 금리를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음. 어디냐면 도이치뱅크예요. 음. 도이치뱅크에서 그림자 금리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림자 금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아니고, 시장의 금리라고... 예. 시장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는 아까 얘기한 2년 만기나 10년 만기 금리를 예, 예. 시장 금리라고 하는 예.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좀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냐면 9월부터 연준이 달러 회수를 시작했지 을 않습니까? 예. 했는데 9월부터 달러 회수를 그동안 회수한 거 보면 배를 또 회수를 해요. 음. 즉 이제 보유하고 는 채권을 계속 판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음. 달러를 회수하는 것까지 감안한 음. 금리를 따져봤더니 음. 현재 4%라고 아. 도이치뱅크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일수금리까지 다 그렇죠. <웃음> 일수 금리까지 다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 자산매입과 같은 음. 이제 비전통적인 예. 정책까지 다 합치는 예. 그런 금리를 도이치뱅크가 음. 발표하는데 이게 그 그림자금리 셰드 레이트인데 음. 이것은 현재 4%로 나오고 예.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예. 미국의 그 음, 그림자 지금 예 그림자금리가 음. 이제 기준금리에 기준금리 뒤에 숨어있는 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예. 그림자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는 2.5인데 예. 그림자 금리는 4%까지 예, 와 있다는 거죠. 뭐 그림자 금리 기준으로 하면 현재 기준금리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은 어, 연준에서 목표금리를 하고 있는 어, 3.4에부터 3.75를 지금 계속해서 점도표나 이런 거에서 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는 그걸 이미 넘어버린 거죠. 음, 그렇다면, 은 과연 파울 우장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음, 텐데, 음. 왜 저런 연설을 했을까? 음.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의문표를 계속 붙이는 예, 거죠. 예. 또 한편 보면, 그림자 금리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헷갈리기도 한데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시장의 대출금리나 그렇죠. 소비자들이 실제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는 뭐 두세 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어떤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저런 걸 보면은 이미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잘못하면은 경기가 한번 수축이 되면 또 예. 회복하기 예. 어려운데 예. 지금 약간 시장에서. 어, 기준금리를 소화하는 데는 음. 또시차가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어, 파월 당시 실수하는 거야. 음, 음, 하는 게 이제 그림자 음, 금리로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림자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파월 어장을 약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음. 있고,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계속 성장하는 것과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 음. 이런 것에 의해서 주시장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음. 이제 인간의 본성은 이런 것에 깊은 뜻을 모르고 음. 그냥 뉴스에만 의존을 해서 시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음. 투자자들이 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뒤에 지나고서 보면 은 그 순간에 의 결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음. 많다는 뜻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음. 어, 저는, 이제, 이번 시장을 바라봐야 될세 가지 지표로 하나 좀 음.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다. 음. 어, 여기서 이제 나쁜 뉴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 실업률이뭐 높아진다든지, 음. 전통적으로 보는 나쁜 소식이, 음. 거시경제의 나쁜 소식이, 주식 주가를 시장에는, 올리는. 어, 주가를 네. 올리는, 네. 왜그런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미국의 금리 정책을 압박한다는 네. 뜻이죠. 그 나쁜 네. 뉴스가. 그래서, 어, 지금 계속해서 베어마켓 랠리 중에, 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네. 올라왔는데, 네. 과연, 파월 의장이 한번 그걸 끌어냈는데, 네. 그 나쁜 뉴스가 다시 좋은 뉴스로 재, 자, 네. 작동을 한다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네. 나쁜 뉴스는 결국 나쁜 뉴스야로 끝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어쨌든 현재 기준은 금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금요일날 기준 금요일날 그장 벌어진 파워를 예, 예. 그 파워를 보면 네, 네. 물가보다는 금리인 것 같은 거같 워낙 예, 워낙에 예, 우리가 예, 이제 예, 지금 예, 예. 다 수용하고 있는 예. 셈이고 어쨌든 이런 이제 시장의 나쁜 뉴스가 좋은 결과로 주식시장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대풀이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게 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 네. 예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 뭐냐면은 아, 6월달에 2년 만기 금리가 피크를 쳤어요. 예. 어, 피크를 치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3% 초반까지 떨어졌고 어, 10년 만기 금리는 다시 2.7%까지 예.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3%로 넘어왔죠. 3.3, 뭐 3.4 음.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2년 만기 금리가 다시 음. 피크아웃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예. 기준금리 자체에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음. 선제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과연 2년 만기 금리가 6월의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면 음. 시장은 또안 좋겠죠. 예. 그러고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음. 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동인, 그 기준 금리를 올리는 동인이 떨어질 거였거나 음.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예. 두 번째는 2년 만기 금리가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것인지 음. 요 이제 두 가지를 전, 글로벌 전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한번 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음.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 우리나라 증시로 본다면 뭐냐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음. 이번 주에도 음.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인지 음. 그동안 배어켓 랠리를 주도했던 5조 원 정도의 순매수하면서 들어왔던 외국인이 파월 의장이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해서 살 것인지 오늘도 많이 밀렸습니다만. 외국인은 그닥 많이 판것 같지는 않아요. 아, 기간이 예, 많이 예, 판것 예, 같고 예, 예. 예. 그래서 어,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번 주가 하루 예. 이틀이 아니라 왜냐면 주 초에는 외국인도 팔 수도 음, 있어요. 예. 어, 당연히 그 영향을 음. 받을 때 이제 주간 전체로 해서 주 후반에 이제 외국인이 살아난다면 음. 어, 이건 우리나라 주시장은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 미국은 예. 약속할지라도 우리나라 음. 주시장 강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외국인이 계속 이번 주에도 숨리해서할 것인지. 음. 이렇게 보, 본다면, 결국에 이런 전제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전략은 뭐냐면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파울 의장이 성장을 훼손할지라도 음. 내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 예. 나는 볼코어 같은 영웅이 음, 되겠다 음. 하는 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성장과 관련된 음. 종목들은 조금 불편해지겠죠. 예. <웃음>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죠? 예예. 정책 수혜주, 최근에 정책 수혜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예예.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이 음,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보통 요즘 뭐 태조 이방은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예. 태조 이방원 예. 하는 종목들이 음. 들이 가격 부담이 있었어요. 음.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부담이 있어서 어 보시면 좀 태조 위방은 전골 최고 보면은 딱 음. 올라 어, 100% 오른 종목도 있고 막 정신없거든요. 참 이름도 잘 붙었는데 음. 네. 여기서 이제 태조 위방은에 태는 태양강. 그렇죠. 저는 조선, 조선 예. 이방은할때 이는, 이는 이차전지, 이차전지, 방은 방산주, 방산, 예. 그다음에 원. 원 원자력. 자, 이게 예.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인데 예. 오해하지 마세요.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원래. 예. <웃음> 그런데 <웃음> 태조 이방원이요. 그러니까 예. 저기 모르는 사람들은 태조가 이방원인가? 예. 그런데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아 그러네. 저도 중간으로 착각했어요. <웃음> 예.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래서 아무튼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음. 지금 태조이방원은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와 가깝게 좀 엮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조이방원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음. 가격 부담이 좀 있었었는데 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파월 의장의 그런 것에 역시 유효하다면 어쩌면 또 음. 태조이방원이 또 다시 재차 올라갈 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오늘 8월 5주차 주간주식 시장 전망 8월 마지막 주인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어 약세 밸리를 끝내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는 같이 나눠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 주가 밸류에, 주가는 상당히 약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네네.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오늘도 다른 때에 비하면, 다른 때는 요즘 같은 폭락장에 외국인이 많이 던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덜 던지고 기간이 많이 던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환율은 결코 불, 유리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그런 등등을 보면, 어,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힌트는, 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잠시 쉬어가는 코나로 태조 이방은도 조금 관심을 네네. 가지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8월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이제 9월이죠, 가을. 아, 어, 네. 조금 시장이 투자자분들에게 어, 불편하지 않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바램 가지고 오늘 나눈 이야기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금 유익하게 참고되면 좋겠다 싶은 바램 또 함께 남기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